자, 오늘. 안녕하세요. 마, 우리의 팀. 막내. 막내즈 앤 더보이즈의 선물. 저한테는 좀 편한 그룹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정이랑 친한. 어, 네. 제가 아끼는 동생들. 네. 일단, 제가, 오늘 저희가 다 배고프잖아요. 네. 우리가 다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아, 제가. 주, 추천했어요. 전 이미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어디가. 예전부터 현중이 같이 가자고 했었던 햄버거집이 있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가로수길에 있어요 가로수길 또 제가 태어나서 가로수길 딱한번 가봤거든요 진짜요? 네오디두번이나봤는데요 그래서 두번밥간 갔어요? 자유, 자유잖아요 먹으면서 좀 생각 좀 하고 에릭열 여섯 살때부열 16, 16살 10? 2월 20? 오늘 18살, 18살. 7월 때. 네. 내가 그때 몇살인었나 네. 한어요 그때보다 하느님께 보고 막 학교 다닐 <목소리로> 근데, <목소리로> 근데 응. 여러분 말할 게 있어요 이건 계획 성립 지 형도 진짜 못 일어났어요 뭐 학교가 이때 아, 학교? 아침에 <목소리로> 아니요 잘일어났어요 아, 내가 같이 방금 왔는데 깨우셨어요 <목소리로> <그랬던> <목소리로> 그때 메이진 <목소리로> 님이 <베이징이 목소리로> 깨우셨어요 <깨우셨죠? 목소리로> 아니 근데 나쁘지 않았지 뭐. 그 버거치 이름이뭐라고지 형? 브루렇팬자 제가 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예요? 영화 영화 봐도 나쁘지 않고요. 영화 영화 좋지. 응. 영화 이제 응. 영화 응. 한번도 꾀져가지고아 이게 가로수길. 네. 기대가 돼요? 기대 너무 돼요. 일단 내려볼까요? <웃음> 오늘 푸드 파이터 푸드 파이터 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햄버거가 진짜 커요.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제일 핫한 매 그러니까 여기는. 햄버거 <목소리> 먹는 이그 이게 햄버거 진짜 이만해. <목소리> yes, no. 난 위에 거 스타일이거든. Yes. 저도 이렇게 먹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냐? <목소리> 여기 보시면요. 예스, yes. 톤을 잡아서 먹는다. 너. No. 잘라서 먹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잘라서 먹는 칼을 줬어요. <웃음> 그 이유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걸 잘라서 포크로 먹는 다아니햄버거 크니까 잘라서 잘라서 손을 먹어라. 아, 저는 현준이가 먹는 거따 먹었어요. 그래요. 저는 항상 여기서 먹는 거는 솔직 다른 메뉴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먹어본 <웃음> 적이 없어서 뭐기만 했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커요, 이만해서 먹어 아, 그래서 저는 항상 먹는 게 브루클린 먹스나 치즈 먹어요. 음. 8번이랑 4번이라고는, 음. 어, 이제 8번 먹어요. 근데 이거 3번은 어때요? 3번도 짜장한 치즈에 이제 마요네즈라서. 그럼 아, 8번 주세요. 어, 프렌치프라이에 치즈 올라가고 어, 뭐, 미트볼, 미트볼? 미트볼? 치즈프라이 아 치즈 프라이 달아다네 화리가 그 형이 되게 좋아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먹어야지? 너 치즈 먹어 너 치즈 먹어 새로운 내가 한번 도전해 어, 보겠습니다 브루클린 워커 브루클린 워커 브루클린 워커 yeah. 어, 이게 내가 말했던 그 유명한 그 음. 치즈 프라이 드맛있겠다고 거기에 음. 어, 음. 준이가 말한 음. 그 체리 에이드 음.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볼까 영화 아니면 스크린 야구야좀 활발한 거야고 싶어 영훈아 밥먹 야, 너, 너너 송도호 때문에 너, 그밥 얻어 그 소고기? 어, 야, 너, 그거 나한테 맨날 맨날 먼저 말해주면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햄버거 묻었어. 존나 바보야, 믿었다고. 너, 망할 테니? 맛있어요 여기서 <목소리도> 가까운 남산타워 가서 또 우리 우정의 자물쇠를 건 다음에 끝! 가자! 러명 거기서 만나요조차 짜다덩 롤스 고! 이거 케이브카! 오늘 케이브카 근데 돼? 원래 겨울에 남산타워 앞에서 따뜻한 핫코, 핫초코 마시는 거에요. 아 진짜? 그꽃보다남자 나왔잖아요. 아 진짜? <목소리> 아 저희 남산타워도 보인다. 거짓말 같보면 오늘 지금 남산타워 가잖아요 네 자물쇠를 잠그면 이제 같이 소원이나 꿈을 이제 빌 텐데 뭐를, 뭐를 빌 거예요? 저는 저희 멤버 요즘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좋은 일로 가득하자고 그고 싶어요 <웃음> 그렇게 자물쇠를 다 한다고? 네 이제 남산타워 입구예요, 남산타워. <목소리> 한 번쯤은 꼭 남산타워를 가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게 오늘일지 몰랐네요. 현지현과 화리랑. 오늘야, 오늘 아니면 당분간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못올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고 스케줄 때문에. 와 진짜 비둘기 같다 어색까네 비둘기 어딜 가 <웃음> 안녕 친구야 아, <웃음> 왔어요 어, 케이블카 트는 곳은 아닌데 자물쇠를 사야 네, 되거든요? 네 여기서 갈거야 여기 턴니에요 자물쇠 와 요새 자물쇠는 네. 불빛도 나와 어.. 이걸로 가거든 불빛 나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장군 안된다 열쇠네 열쇠 안 들어있어? 열쇠는 없어요. 아, 이게 원래 영영 네, 푸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열쇠 놓는 것조차 안 만들어져 있어. 두 분이 샀어, 이 굉장히 뿌듯한, 뿌듯한 을한것 같아요. 어머, 드디 어, 케이블칼 탔어요. 형. 어, 어. 무서워. 나, 나 사실 높은데 무서워는데 케이블칼 내려서 지금 남산타워를 아. 와, 그 돈가스 유명하다니까. 걷고 있습니다. 와, 예, 여기다 보면 자물쇠 네, 장군님. 자, 이제 몇초 뒤에 공개합니다. 와, 여기 맨날 방송에서만 보던 것뭐 같은데. 아빠 보이세요? 네, 엄청 오래된 것도 많아요. 남산타워를 어 제가 와봤는데 기억이 날랑말랑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서울에 와서 잠시 살았었는데 그때 어 남산타워를 되게 찾주 왔어요. 유모차를 타고 왔던 기억이 나요. 가 많이 변한거 같으면서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멤버들이랑 남산타와서 좋네요. 자, 이제 걸로 가겠습니다. 걸로? 와와와와와와와와 <웃음>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할수 있어? 그럼 이건 아니고 아냥거는 데가 없지 아 펄! 민아 네, 민아 눈은 못 뜨겠지만 마지막으로 본 번졌다! 진짜 번졌었어 됐고요 여기는 대박 아치거래네 저희 드디어 남산 와서 힐링을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네, 빨리 가서 다른 거 해야 돼요 뭐하죠? 응. 우선 진짜 유미가 있는 남산이었어요 저희의 소원이 이어지게기도해게요 응. 상관 왔어요 이제 선생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야, 바로 와. 알고 있자. 차. 차, 차. 차, 차. 차기 아 하하. 이기면서 아, 진짜 재미없다. 이대보내주세요 정말 재미없다. 이 오면 무엇을 뭐... 뭘... 해야 돼 아, 바로? 걸어야 됩니다. 기분 좋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연한 사람. 잠깐. 현재는 사랑. 사랑받기 위해. 버스 좋다! 치과자 좋다! <웃음> 그래서 우리 더보이즈를 위해서 자물쇠를 하는 거는? 성공, 성공. 그리고 뭐 이제? 시간 남았는데 그 나머지 샷도 뭘 할까? <목소리> <목소리> 아니면 여기는 <웃음> 또 영화관 아 베놈도 있구나 아 많이 나왔네 아 영화에 우리가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러 왔어요 <웃음> 베놈 제가 조인선 선배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볼게요 자, 여기 와서 도 치킨 먹는 네, 마이 현재. 라이프 아 역시 파란 나초, 저는 오징어, 현지 형은 치킨 이렇게 음. 시켰습니다 치킨과 팝콩 저 오늘 이거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건 어, 거짓말입니다 야, 진짜 최고야. 3시간은 이제 또 회사에서 뭔가 먹고 있겠죠? 지금 영어 본문, 각정 없고 든든하게 보실 수 있도록 현대 회상에서 비상실 텐병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고객님 계좌 사향권이 뜹니다. 판매상